이게 보니까 생존 게임이던데 비행기를 타다가 허락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오지에 떨어져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그 상황이 된다면 은 나는 이 물건 있으면 생존할 수 있을 것 같다 세 가지씩만 말해주시나요? 김병만 씨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웃음> 아니 사람 말고 <웃음> 물건이요? 는 뭐든 할것 같은데? 토끼님이랑 하루님은 뭐 챙겨갈 거예요? 전 불이랑 칼 저도 칼이요 진짜 불이랑 칼은 진짜 있으면 정말 편하겠다 그리고 라이터요 라이터? 얼어죽진 않겠네요 그쵸? 갇힌다. 그러면 이제 라이터, 칼, 그리고 김병만 이렇게 세 개를 <웃음> 데려가면 되겠네 <웃음> 괜찮은데요? 하나가 이상해요. 자, 그러면은 게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들 비행기 타셨죠? 화장실 가신 분 없죠? 빨리 이거 오셔야 돼요. 비행기 출발합니다. 어디 있으면은. 아, 탑승했습니다. 오, 어, 짐칸에 짐 올려두시면 돼요. 멜림 짐좀 많이 아유. 가져오셨네. 이거 노트북 들고 오셨어요? 아, 네 노트북 가져왔어요. 하루님 <웃음> 타셨어요? 네, 탔어요. 여러분도 어디 앉았어요? 어, 이쿠님 옆자리요. 옆자리? <웃음> 네. <웃음> 이거 이거 멜림이에요. <웃음> 이거. 멜리 비행기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그 반대쪽. 정말 <웃음> 기대고 아, 있는데? 기대고 계시는데? <웃음> 어, <웃음> 멜리 이마가, 이마가 탈보가 살짝. <웃음> 아니요, 그 건너편 자리요. 지내식이 <웃음> 너무 별데이데 뭐죠? 꿀꿀이죽 같은데요? 아, 네, 뭐 출발한 건가? 비행기 뭐 출발한 건가요? 굿님 네? 저희 다 도착했는데요? 저, 저만 비행기에요? 네. <웃음> 아, 나온 <나만 잠시만>. 비행기야. <웃음> <웃음> 나온 <나만> 비행기야. <웃음> 어, 뭐지? <웃음> 비행기 상태가 이상한데? 비행기 상태가 이상한데요? <웃음> 어, 뭐야. 아 뭐지?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 뭐지? 괜찮으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아요 아니 왜 비행기가 왜 추락해 있죠? 이거 뭐 아이템 같은 것들 있는데? 배고파요. 이거, 이거 좀 챙겨갈까요? 먹게? 아이템 같은 거좀 챙겨갈까요? <웃음> 아, 여기 좁다! <웃음> 여기 좁죠, 아유, 여기. <웃음> 여기? 아유.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제가 생존 유튜버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사고 괜찮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생존에 도움되는 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쿠님, 그럼 여기 있는 버섯 먹어도 되나요? 어디요? 버섯이 있나요? 여기요. 발 밑에 버섯이 하나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요? <웃음> 예 어떻게 보입니까? 네. 이거 주... 먹어도 되는 겁니까? 주황색 버섯 <웃음> 일단은 어두워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어, 자야 될것 같지 않아요? 너무 어두워졌는데 어디 뭐 어두워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뭐 자려나요? 잘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입구가 뚫려 있어서 좀 추울 듯. 제가 좀 배운 게 있는데 여러분 나무를 좀 캐가지고 나무집 하나 만들까요? 어 좋아요 나무 제자 아이템 제작 아, 아 이게 책자구나. 쉼터, 통나무즈 자, 통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통나무 많은데요? 이걸로 뭐할수 있지 않나? 어 여기 불 지펴졌네요 다 있다 옆에도... 옆에도 이거 있는데 나뭇가지랑 돌... 우리 무슨 벌목단인가요? 이몇 개예요? <웃음> <웃음> 통나무만 거의 15개 있나본데? 오 여기 이거 만들었어요 나무 나뭇가지 집 나뭇잎 집 여기 한번 자, 이거 저장 한번 할까요 작아지고 네다 같이 잘수 있나요? 삐좁아 보이긴 한데 <웃음> <웃음> 두 명은 아래에 있고 두 명은 위에 깔려 있는 것어 아유 되겠죠 어저는 밖에서 아, 잘게요 여러분들 아유 저는 그럼 지붕 위에서 자겠습니다 아 오케이 멜리 지붕 위에서 자고 더우신가 봐. 아, 네, 저는 여기 앞에서 자테니까두분들어가세요 어? 한분안 들어오셨는데? 집에? 전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왔습니다 한분 이쪽에 마피아가 있다 <웃음> <웃음> 이거야 들어갔... <문>.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어? 뭐야 잠깐만 <웃음> 어? <웃음> 이거 뭐야 네. 아니 던블링을 <웃음> 는데 <하는데요. 웃음> 진짜 플레이 어저 죽었어요 살려줘요 여러분들 저도 죽었어요 이게 뭐죠? 저희... 누구한테 공격당했는데? 저 왔습니다 어... 저희 어이... 근데 한명 어디 갔나요? 저 여기 있는데요? 근데 이거 <웃음> 이 시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저희 살인한 아, 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저쪽에 어이... 강 하나 있는데 거기 던져버리고 오죠? 아, 아안 근데 안 저희 안 먹을 돼. 물인데 거기다 던지는 건좀아 <웃음> <웃음> <여기 냄, 웃음> 냄새나니까 그냥 태워버릴게요 증거 임멸시킵시다 아유 아유 없애죠 뭐라... 태워가지고 여기 있었던 일은 비밀입니다 <웃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크 <웃음> 저는 사회에 돌아가서 이상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웃음>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묻죠 근데 우리 아까 뭐? 아니 <웃음> 아 우리가 이거 집 만들어가지고 자려고 왔, 왔나? 자려고 왔던 사람 아니에요? 의사, 의사를 의사 물어봤어야 되는 <웃음> 어? 거아니야 같이 낑겨 달려고 어, 같이 낑겨 자려고 왔던 거 같은데 우리가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냥 무턱대고 <웃음> 깜짝 놀래가지고 <웃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까 밤에 찾아온 애들이 여기 사는 애들인 거 아닐까요? 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법으로 아. 얘네 집터에다가 집을 지워버린 거지 아 저기 집에 산다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어, 원주민이었던 건가? <웃음> 집터에 살던 친구들 우리가 잡은 건가요? 혹시? <웃음> 어.. 음식 한번 가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혼자, 괜찮, 혼자 괜찮겠어요? 어.. 가같이 가주세요 어.. 제가 고기 구워놨어요 여기 고기 먹고 가세요 <웃음> 이렇게 귀한 고기 주셔도 되는 겁니까? <웃음> <웃음> 물론이죠 냠냠냠냠냠 <웃음> 아까 그 사람 고기예요 <웃음> 어? 예? <웃음> 문단 에이! 문단 문단 문단 문단 문단 <웃음> 아, 장난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저 지금 손에 라이터 들고 있습니다. 아, 아니, 저돌 끌고 있어요. 농담, 농담, 아, 근데 고기가 어디서 났어요? 아까 사람, 사람밖에 없었는데 진짜 아까 사람 쎄요. 아, 고기에 잡아서 저도 고기가 있긴 한데. 뭘까요? 어, 어, 당신 좀 솔직히 말해요. 순손님 솔직히 말해. 이거 사람 고기지. 새 <웃음> 고기에요. 새 고기 맞아요? <웃음> 네네, 맞아요. 아, <웃음> <웃음> 나, 새 고기가 원래 이런 맛이었나? 피은거 어, 같은데? 불가능한 저, 저, 저, 저 왜이래요 지금? <웃음> 아이고.. 춤추시는디? 저..저 저 지금 피한칸 밖에 없어요 <웃음> 피 어떻게 채우지? 치료좀 해주실분? 피 어떻게 채우죠? 죽었다가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요? 죽었다가 일어나라고요? 네 어쩌지 진짜 죽었거 같은데요? 숨통돼있 순서님 왜 이렇게 무섭게 서있어요 <웃음> 갔다오세요 <웃음> 어? 아아악! 어?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니 이때 <웃음> <기대> 괜찮으세요? <웃음> 아니, 어 괜찮으세요 빨리 수, 빨리 아니, 쓰러져 계신니? 좋은 일이 있으러세요? 순서님이 미뤘어요 아니 이분왜 <웃음> 여기서 일어나시는 거지? <웃음> 아니 무슨 일 있었나요? <웃음>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순토님 순토님 <웃음> 고마워요. 아 무서워. <웃음> 제역 <제> 쳤어요. <웃음> 아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미는 키가 있어요 이게? 아, 아니요. 미는... 어떻게 밀었어요? 그냥 때렸어요. 아 때린 거예요? 아 신기하다. 나 밀려가지고 떨어졌어. <웃음> 이거는 새 같은 거 잡아서 밥 먹어야 되나요? 새찾 잡을까? 어, 근데 이거 가방에 있는 건 어떻게 꺼내나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어? 뭐 피하시는데? 공격을? 어떻게 한거죠? 아파하시는데요? 아파하신건가? 피하는거 피하는거 아, 어? 아, 아, 아, 아 피하는 거, 피하는 거, 열심히 피하길래 계속 탈는데 저.. 해놨는데? 체력이 <웃음> 없어요 아 그래? 피하해요 <웃음> 여기 해골이 두개골이 있는데요? 어디요? 여기 두개골이 있어요 여기 어 이거 이거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끈 같은 거 얻었거든요 로프. 오. 어. 아니 이거 근데 생긴 게좀 생긴. 게... 어머 뒤에 뒤에 아, 뒤에? 어, 뒤에 저글링 돌아다녀. 저글링. 뒤에 어, 저글링이요? 어디요? 뒤에 괴물 같은 어? 거 돌아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손님 손님 손님 주인 아닐까? <웃음> <주, 웃음> 주인이가 <웃음> 아, <아니>, 손님 손님. <웃음> 아, 이거 <아이고>, 너무 <웃음> 날바뀌는 거야. <웃음> 앞으로 우리가 주인이다. <웃음> 아, <웃음> 앞으로 우리가 주인이다. 자. 저기 좌절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야 와이라누 잡았어요? 손님 손님 잡았나요? 네, 아유 분기를 네. <웃음> 아, 부리네요 이분. 어. 어 우리 집에 이상한 손님 왔네. 아 전주인인가? 아 <웃음> 저도 곧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리셋이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고. 지금 <웃음> 서로 서로 배고프다고 서로 잡아먹지만 말죠. <웃음> 아, 너무 배가 고픈데. 이거,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사람 고기요? 진심이신가요? 좀 그러려나?